짐승을 잡는 일에만 국한되지 않고, 현대인들처럼 그림을 그려가면서 자신의 문화재능을 나타내곤 했었죠. 오늘은 인류의 시작과 함께 당시 동굴백화였던 라스코 동굴백화에 대한 이야기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재밌는 역사와 함께하는 지식 유튜브 10분 상식 세계 백화의 한 코너 5분 세계사였습니다.